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32번째 러브레터 목숨건 사랑 목숨건 사랑 누가복음 9장 24절 상반절 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하반절을 이전에 했었더라고요 어, 근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상반절 상반절이 앞에 있는 반을 상반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어는 If you want to save your life, you will destroy it. If you want to save your life, you will destroy it.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면서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가 너의 생명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너는 그것을 결국에는 망쳐놓을 것이다. 파멸시킬 것이다. 너의 인생을 스스로 구원하고자 할때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망치게 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어,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문맥에서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지 다 아실 거예요. 예. 뭐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채널이 이 포커스는 당연히 하나님 유일하신 신한 분이신 하나님이 뭐 절대 가치이시다 여기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배제하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생명을 구원하려고 화면 할수록 어, 의도와는 다르게 그것을 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른다는 뭐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실제 뭐 그렇지 않나요? 예. 어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오래간만에 했죠 어 바쁘기도 했는데 이제 잔여 백신으로 저 파이자로 1차를 맞았다고 말씀드렸는데 2차도 이제 파이자로 집 근처에 잔여 백신이 떠서 이제 한번 당겨졌었는데 더 당겨서 그냥 빨리 맞아 버렸어요 파이자 2차가 좀더 1차보다 아프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 맞을 때는 살짝 더일차 보다 뭔가 근육주사라서 그런지 조금 왼쪽 팔이 아픈 느낌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1차 때는 한 일주일 정도 헤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로도가 너무 와 가지고 저는 뭐 아프고 이런 건 없었는데 너무 잠이 오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2차 때는 지금 화요일날 맞고 오늘이 목요일이죠 어... 예, 오늘 목요일이네요. 화요일 날 맞았는데, 한 이틀 정도 쉬니까, 1차 때보다 뭔가 피로도나 이런 데서 빨리 회복되는 느낌입니다. 어,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제가 쉬면서, 진짜 평소보다 조금 기도도 좀 하고, 어, 뭐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의 대화죠. 저의 솔직한 심정을 제 말씀에 기준해서 어 솔직하게 그분께 이제 도우심을 구할 것을 구하고 또 고백하고 싶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그런 시간도 좀 가졌고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뭐 지금 서울은 엄청나게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고 또 말씀드렸듯이 뭐 지방으로 가자니 또 제가 백신을 맞으면서 사실 시골 같은 데를 좀 다녀오고 싶었어요 조용하게 어, 정말 아무도 없는 자연이 있는 곳에 좀 가서 멍때리고 싶었는데 제 백신을 맞다 보니까 몸이 피로하기도 하고 왼쪽에 팔에 통증 좀 있고 그래서 어디를 다니겠다는 의욕이 좀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쉽지만 집에서 유튜브로 <웃음> 이렇게 뭐 해외에 좋은 노르웨이라든지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이제 미국의 서부 어, 그 서부 쪽을 아, 서부와 남부 쪽을 횡단하는 그 자동차 횡단하면서 이제 주변의 풍광 같은 거를 어, 제 촬영한 유튜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대리만족을 그런 거를 보면서 좀 실컷 했고 또 이제 요즘에 화제작이죠. 오늘 주제와도 연관되어서 오징어 게임 영어 스쿠이드 게임이라고 오징어게임이 난리잖아요. 전세계에서 뭐 넷플릭스에서 전세계 83개국 방영되는 83개국에서 다 1위를 했다고 하니 참 거의 이거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가 아닐 수 없는데 오늘 내용과도 좀어 오늘 내용을 어떻게 접근할까 일주일 전에 준비했는데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징어게임 보니까 좀더 접근이 쉬워진 것 같아요 어, 토익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간이 신을 창조의 주인을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바빠졌다는 거죠. 바빠지지 않으면 뭔가 죄책감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살려야 되니까 예, 우리 인생을 스스로 키워야 되니까 굉장히 바빠졌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어, 눈에 보이게 뭔가를 바꿔줄 수 있는 돈을 주는다든지 또는 영향력 있는 좀 조직이나 사람을 뭐 팔로우 한다든지 조인 한다든지 뭐 이것이 사실 뭐 전형적인 방법이고 세상에서 뭐 가르치는 가르치지 는가르치 않아도 피부로 느끼는 방법이죠 예. 음 그렇게 스스로 좀 그런 방법들로 살아보겠다고 굉장히 아둥바둥 살아가게 됩니다 아, 그러나 너무나 슬프게도 대부분의 인생들이 뭐 멀리 보지, 불 필요가 없다 그랬죠. 예, 그 스스로 자신을 보면 될것 같아요. 어, 그곳이 뭐, 나를, 내가 믿었던 그런 돈과 믿었던 사람이 나를 정말 온전하게 살려주는가, 완전하게 세이브 하는가.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좀 재밌게 또좀 처절하게 보여준 게그오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구부작이더라고요.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해롱해롱 자다가 보다가 막 예, 백신 그 맞고 타이레놀을 요건 의사 선생님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타이레놀 먹고 이제 최근에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잘 쉬면서 일어나서 뭐 한두 에피소드 보고 자고 먹고 자고 보고막 계속 그렇게 했는데 오랜만에 그렇게 한것 같아요 저도 예. 아 백신 때문에 좀잘 쉬네요 저는 예. 근데 여기 우정의 게임에 보면 굉장히 그런 주인공인 이제 이정재가 좀 이제 막장 인생으로 나오죠 예. 뭐 거기서는 했가간 뭐 경마 도박을 하고 한탕을 노려야지만 뭔가 인생이 역전될 것 같은 고액의 빚이 수억의 빚이 있고, 이런, 우리, 우리 사회에서 따지자면 정말 끝까지 간 그런 안 좋은 쪽으로 바닥을 친 인생들이 다수가 나오고, 그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는, 그들 중에는 소위 최고학벌 출신의 S대 경영학과 출신이라고 소개하는 이제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도 나오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도 나옵니다. 음, 영화기 때문에 좀 극적으로 캐릭터를 다 묘사를 했지만 뭐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좀 살려보겠다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망가진 인생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 우주어 게임에서도 결국 남을 죽여가면서라도 석여가면서라도 어, 게임을 이겨서. 그 엄청난 액수의 상금을 어, 가지고 나가서 인생을 역전하리라 그래서 정말 잠도 안 자고 남을 죽여가면서 그런 좀 처참한 내용이죠 사실은 어, 이런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뭐 부의 양극화가 심해진다고도 하고 뭐그 이전에도 이 치열한 경쟁 은늘 있었고 불안하고 위기의식이 있고 이런 전세계적인 상황도 이 오징어게임의 드라마 한국 드라마의 선풍적 인기의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음.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오징어게임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우리 주변을 봐도 스스로를 살려 보겠다고 정말 아둥바둥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하루하루 정말 목숨 걸고 일을 하고 또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보면 은꼭 노력하고 목숨 걸고 한다고 원하는 거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또,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온종 게임 그 대부분 캐릭터가 죽는 것처럼, 예. 어... 그래서, 오늘 이제 하반절은, 어... 저번에 60몇 번째 러블렛에서 말씀드렸지만, 어, 유일한 창조의 주인이신, 예, 사, 사랑의 본질이신, 사랑 자체이신, 그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관계 그분을 위해서 스스로 죽고자 하면 살릴 것이라는 역시 역설적인 놀라운 비밀이 있는 뭐 비밀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자체의 내용이 그 내용 그냥 이 팩트예요. 네. 그리늘 강조드리지만 맹목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목숨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이것이 첫 번째 우리 그리스 어, 신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첫 번째 기억나시나요? 예. We love because he loved us first. 그분이 먼저 우리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를 했던 거예요. 벌써 130, 벌써가 아니죠? 시간이 뭐 2년이 넘었으니까 처음 시작한 지. 어쨌든, 가장 확실한 보증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보증은, 이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예. 어, 그분이 자신의 하나뿐인 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 대신 죽게 하실 정도의 상상을 초월한 사랑을 보이셨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와 영원한 행복을 어떻게 보면 반드시 누리고 싶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고 실행해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엄청난 존재를 위해서 나의 생명의 수여자죠. 내 존재가 있게 한 나도 기꺼이 또 기쁘게 그분이 하셨듯이 나의 하나뿐인 목숨을 오늘 제목처럼 그분을 내가 위해서 꼭 드려야겠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 자체예요. 삶의 신비이고 삶의 크리스천 삶의 아름다움이고 목표이고 과정이고 그냥 everything, 모든 것이라고 예,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저도 어떻게 뭐 기, 요즘 기도는 항상 그런 것들이에요. 아, 나의 모든 것으로 그분의 그러한 아름다운 계획을 어떻게 더 효, 효과적으로 어, 이렇게 쉐어할 수 있을까 또 구체적인 생각들과 실행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기도를 해주시고 뭐이 채널 녹음도 뭐그 실천 중에 하나겠죠. 음.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려고 발버둥치지 않으면서 이런 거를 녹음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예. 제가 그분과의 관계가 사랑에 빠져 있지 않으면서 사랑에 빠진 척할 수는 없어요 가짜겠죠 예.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먼저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이 채널 제목대로 그분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도록 늘 기도를 부탁드리고 어,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만나든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어, 네. 그래서 크리처는 한마디로 돈과 사람에 집착하기보다는 이런 것들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착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좁은 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집착하기는커녕 하나님 없는 존재로 모든 것이 세팅이 되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게 넓은 길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징어 게임의 방식이에요. 예. 힘 있는 사람 편에 들어가야 되고, 힘 있는 사람과 깐부가 되야 되고, 그, 보시는 분들 깐부 아시죠? 깐부. 그런을때 깐부가 말을 했습니다. 저도, 뭐, 구슬치기 이런 거 세대인데, 딱지치기. <웃음> 깐부라는 말이 좀 생소하긴 했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어... 인간이 인간스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에는 오늘 번역 부분에 아주 그냥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Self-help is no help at all 스스로 자고 하는 것, 스스로 돕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충격적이죠 예. 25절에 What will you gain? 당신이 무엇을 얻겠는가? 네가 무엇을 얻겠는가? If you own the whole world, but destroy yourself or waste your life. 정말 충격,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 오징어 게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징어 게임 기준하자면 당신이 만약에 그 상금이었던 400몇 십억이죠? 450억 가까이 되는데 엄청난 돈이잖아요. 개인이 소유한다면 예. 뭐 부자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450억이라는 액수는 상당히 상상하기도 힘든 액수입니다. 뭐 어쨌든 그 돈을 가지고도 당신이 인생을 허비하고 어, 당신을 망쳐놓는다면 결국 무엇을 얻겠느냐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죽어라 노력해서 정말 큰 부를 잃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수공했다고 하죠. 어, 또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사람들도 있는데 어, 뒤돌아 봤을 때 어, 내가 인생이 좀 헛고생했다. 또는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걸 가졌는데 내 인생이 다 망가졌다. 이렇게 느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소위 얘기하는 슈퍼스타, 슈퍼스타들 엄청난 인기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예, 우리는 뭐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죠 사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이유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의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런 인기와 부를 축적을 했는데 내가 정말 얻은 게 무엇일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 어, 얼마나 허무하겠냐고요. 그 정도는 우리가 상상을 할수 있잖아요. 예. 어 그러면서 사실 사실 이 부분 앞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으시고 부활에 대해서 전제하시고 어 하나님에서 좁은 길을 갈때 당하는 박해와 핍박에 대한 경고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저는 예수님을 주장할 때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 사실 뭐 설교하지 않아도 다 느끼겠지만 설교해야 된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많은 축복의 복음에 가려져서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조아갈때 당하는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압박, 무시, 왕따 뭐 그로 인한 구체적인 경제적인 피해 또 육체적인 피해가 올 수도 있겠고요 이런 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듯이 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교회 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시기일수록 진짜 크리스천들이 더 빛나는 시기였어요 마치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예, 하나님과 진짜 사랑에 빠진 크리스천의 가치가 그 광채가 빛나는 시기였다는 거죠. 예.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음, 역시 이제 제가 아파가지고 아팠다는 게 이제 어디 <웃음> 그러니까 병이 걸린 게 아니고 백신 맞고 이제 피곤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피로가 밀려오는 것 같아요. 잠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러니뭐 다른 거 일이나 무슨 뭐 수업 준비나. 다른 좀 창의적인 활동을 제약을 받죠. 일단 집중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녹음도 못 했던 것도 있는데, 어, 그, 최근 영화 중에서 그린 나이트라고, 나이시 밤이 아니고, KNIJHT가 기사란 단어잖아요. 예. 녹색 기사. 예. 그린 나이트, 녹색 기사. 그린 나이트라는 영화를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뭐 추천을 하느냐, 이 영화를. 추천하기에 좀 무거운 영화예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장르입니다. 좀 판타지적이고. 이 반지의 저항이라는 정말 엄청난 여, 영화가 있잖아요. 이 예, 톨킨이 이제 원작을 쓴크리천이라고 하죠. 음, 이 톨킨이 역시 원작을 쓴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이란 제목 아,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가 아니고 예, 제목이 어, 제목은 지금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린나이트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사실 기대에 비해서 이 진행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재밌다 이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는데 영화 마지막에 엄청난 반전이 있었어요. 오늘 제목과 연관이 있습니다. 목숨 건 사랑인데 음, 이제 당시 중세 시대의 어, 기사들의 영광은 이제 엄청난 어, 모험담, 자신만의 그런 성공 스토리, 용기 있게, 뭐 명예롭게 싸워서 이기고 또 명예롭게 죽고. 뭐 이런 곳에 이제 중세 문학도 그렇고 그런 걸 예찬하는 예. 어 저희 이, 이 녹색 기사라는 거의 반전은 뭐냐면 이거 스토리를 얘기해야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스토리를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것 같아서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장면 여러분 안 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 주인공 가웬 이라는 이제 젊은 기사가 음그 녹색 기사라는 가상의 그것도 좀가상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렇게 보면 괴물이에요 괴물 예. 괴물의 목을 베고, 아, 이게 마무리가 안될것 같은데,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냥, 아, 그건 할때가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젊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그린나이트, 유튜브 요약본은 볼만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냥 마무리를 할게요. 예. 이 친구가, 가웨인이라는 친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객기의 그 녹색 기사, 그 괴물의 목을 베고, 이제 스타가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1년 뒤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너도 와서 내 칼을 받아라. 이게 <웃음> 그 조건이었어요. 되게 황당하죠. 예. 아, 목을 베면 죽잖아요. 근데 그 괴물은 목을 베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어 판타지 물인거죠. 예. 일반적인 그런 좀 말도 안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 죽고 싶잖아요. <웃음> 목이 잘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진 이제 갈등을 하고 도망을 치고 뭐 이러다가 결국에는 가서 명예롭게 자기의 목을 내어 놓는다는 그런 장면인데, 그 반전은 그 괴물 같은 녹색 기사가 목을 내리치려고 하다가, 얘가 진짜 목이 잘릴 준비를 하고, 무릎을 자기 앞에 꿇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off with your head off with your head 이거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던데 뭐 제가 해석하기로는 네 머리 가지고 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냥 네가 명의를 지키려고 했으니까 널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죽을 스스로 이제 목숨 포기하려고 했더니 살려준다는 굉장히 반전, 반전의 얘기고 이제 그러기까지는 이 친구가 이제 이제 판타지물이니까 자기가 만약에 그냥 명예보다 보는 사람들 별로 없고 그 녹색 기사만 속이면 되니까 그냥 도망쳐가지고 예 도망쳐가지고 어 자기가 녹색 기사를 목을 벤그 기사다 내 가웨인이다 다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어 자기 친척이었던 아서 왕의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고 막 이런 거를 다 상상을 해봤는데. 어 결국은 다 그렇게 얻었는데도 자기가 이제 명예를 지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그 목이 붙어있지만 실제로는 목이 잘려있는 자기의 환상을 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로 하기가 좀 그런데 어 그래서 살아도 성공해도 사실은 산것 같지 않은 이미 죽어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환상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내가 성공하느니 여기서 그냥 약속을 지키고 명예롭게 죽겠다 어떻게 보면 기사로서의 그런 명예죠 그거를 선택했을 때 결국에는 그 괴물 같은 괴짜 그린 나이트가 예, 오히려 자기의 목을 베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결론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네가 스로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관계의 신비를 말을 해 주었어요 음, 음. 마무리는 뭐좀더 그린 나이트 얘기를 할수 있지만 그 얘기보다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음.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인의 엄청난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팩트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너무나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하나뿐인 인생, 목숨 이것을 그분을 위해서 드리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라도 그분을 만족시키기는 힘들 거예요. 제가 드리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마치 내가 사랑하는 상대에게 어, 나는 에브리띵을 주었는데 상대는 아, 나는 50% 50%만 주겠다고 그렇게 할때그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요? 그런 거죠. 예. 음네 그래서 음뭐 저를 위한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분이 에브리띵을 주셨으면 저도 에브리띵을 드릴 수 있는 기쁘게 그런 도입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삶을 뭐 살기를 원하고요 예. 어 여러분도 지금 이러한 어떤 마인드셋으로 세상을 살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 미친놈으로 상각 받을 거예요. 그냥 이것도 팩트예요. 예.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가짜 신들을 얘기하잖아요. 예. 인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유일하신 창조의 주인과 목숨을 건 사랑에 빠진다는 컨셉 자체가 이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생소해하고 이상해하고 예. 배척할 수밖에 없는 예. 정말 기적적인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면 지금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도 목숨을 기꺼이 건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좀더 하루하루가 어좀 그분과의 사랑에 더 구체적이고 진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은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계속 느끼시겠지만 기성교회보다는 교회 밖에 있는 넌크리스천들에게 이 하나님의 목숨건 사랑을 더 많이 쉐어하고 싶어요. 어 그래서 일단 더좀더 더 이제 생각이 구체화되고 그 실행들이 조금 시작되고 있는데 어좀더 정리가 되면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그분의 인도를 쫓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그분의 목숨과 사랑 안에서 기쁘게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